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TK 지역 순회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. 이날 회동에는 유영하 변호사와 권영세 대통령직인 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했다. 윤 당선인은 이날 박전 대통령과 약 50분간의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박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. 며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았나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다. 고 밝혔다. 이어 박전 대통령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생활에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. 고 덧붙였다. 이는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 탄핵정국 당시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의 중형을 끌어냈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. 이와 관련 권영세 부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박전 대통령에게 과거 국정농단 사태 특검과 관련 일종의 악연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당선인께서도 하셨다. 고했다. 권 부위원장은 박전 대통령에 굉장히 좋은 정책이나 업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. 면서 당선인께서 박전 대통령께서 하신 일에 대한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. 고 말했다. 이에 박전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. 윤 당선인은 박전 대통령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내각과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를 받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한 분들을 찾아뵙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배우고 있다. 고 말했다.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박전 대통령을 초청하기도 했다. 권 부위원장은 취임식 참석 부분도 윤 당선인께서 정중하게 요청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말씀하셨다. 면서 두분 사이가 벤지가 거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색한 만남에서 확인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. 고 강조했다. 유영아 변호사는 윤 당선인은 박전 대통령에게 참 면목이 없습니다. 늘 죄송했습니다. 고 말했다. 고 전했다. 이어 박전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부탁드렸고 윤 당선인은 많은 가르침을 달라고 답했다. 고 말했다. 한편 박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달성군 육아읍에 마련된 자택 앞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. 그는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. 그건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. 면서 좋은 인재들이 저희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나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. 고 말했다.